l a y back the c o r h l a y back d o g e coin ethereum b i s s m what the fuck l a y back 뒷박자 타고 들어가 박자를 함부로 막 싫으면 굿트로 막어 Oh yeah 랩 언제 oh yeah, 하냐 oh 물어봐 yeah. 언제 자기 와인 마시느라 아닌 방송하느라 바빠 널쳐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부담 없이 싱글만 내리네 그래서 정규를 만들어 5년만 핫박자 내서 뒤 뒷박자 내려고 뱉다니 기가 차길래 뒷박자 바로 만들어 uh, uh, 아빠 누구에게 uh, 봉사하듯 uh, 가사 쓰기 uh, 싫어 뒤로 uh, uh, 미어 스케줄 비워 개룬 uh, 피워 리베 세상 탐욕 덩어리들 멜론 탑백 보듯 주식차 아래서 세워 피해 그리고 내게 강요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 머스탱 잘라간다고 말들어 달려달려 달려. 내 말은 커진다고 와이프라이까지 갈라고 Just relax <웃음> Lay back 내 걸음걸이 느려 Lay back 도진코인 <웃음> 이더리움 빗썸 What the fuck? Lay back 아 진짜 뭐라는데 잡한 세상은 더북적해 서울 날씨 더워지면 난양 차를 타고 북쪽에 또는 신기해 벌수록 더 부족해 내 자리 편해질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 술이 좀더취않면할 것만 같은 숙면 이 냄새 날키우나빠지의 수염 남들의말 속에 튀어나온 입 깎고 고개 숙여 그는 벗겼지 주머니는 나를 숨겨 요새 내가 뭐하는지 모르는 이 알몸의 킹컹 방송국과 매일이 저리 옮겨 다녀는 척내똥날가단 애들을 싫은 얼굴 계속 봐서 어째 야기분 풀어 내가 밥이나 살게 혼지 사고 싶은 걸 사고 나면 남은 욕심일까 그 에너지를 내리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 네, 꿈 다음에 꿈 현실 넘어 나에게 둔 현실 들름들은 너의 역시는 역시 두개게아프자 아니요 턱에 후불처럼 따른 곤충해 후불세형 사랑니 빼면 앞자리 묶었으면 빼면 다시 Late One Late 백에서 9 9를 빼면 다시 Late One 느린 게좋아가고이 세는 게티 안나 굴리 틀린 기준에도 보기 우리끼리 문제리이리이리불주 죽은 애들 블리지 그림큰 부리적 그립을 리적 그립을 필수나는 픽스할 땐 필수할 땐 필수야 필수형과 디세형 철권 파키스탄 빠르게 살면 빛대 빠르게 살면 깃드립 걸어서 가라 와 피스해져 고러기 삼수사 이게 a 주라기 시대 후기 Kiss o baby l a l a y back Lay back o coin a l i b i s o m What the fuck Lay back 어, 그, 나, 그. relax Lay back. 어, 진정해